아, 아, 발리게 해보는데. 네. 했었는데. 오, 많이 깊어졌어요? 네, 지금, 이렇게 보면 한뼘 이상 나오죠? 네, 예. 네, 높이가, 두둑 높이가 한뼘 이상이 나옵니다. 네. 이제, 많은, 아무리 많은 비가 오더라도, 어, 이게, 뿌리가 물에 잠길 일은 없겠죠? 네. 그리고, 어, 흙들이 비닐을 덮어주면서 구멍을 막아주니까, 이렇게 구멍이 막히죠, 그죠? 어, 그러 예. 네. 지금 보시면 비닐안에 뿌리들이 보이죠? 양파의 뿌리가 여기까지 나왔네. 네, 조금 있으면 이제 양파가 더 성장하게 되면 이 뿌리들이 여기 놀고랑 안으로 바깥쪽까지 나오게 됩니다. 아 지금 아직 안 나왔죠 지금은? 네네. 그죠? 안에 있죠? 네네. 근데 양파가 더 성장하고 키가 크면서 이 뿌리들이 여기까지 나옵니다. 음. 그때 관리기질을 하게 되면 아이고 뿌리가 끊어지겠죠? 네 저는 경북 구미에 슈퍼농부의 양파밭에 나와있는데요 자 지금 제 뒤에 관리기로 지금 흙을 덮고 있습니다 아니 뭐 지금 저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 싶은데 과연 슈퍼농부는 왜 저렇게 양파밭에 관리기를 이용해서 흙을 덮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양파밭에 지금 이제 고랑 높이도 높여주면서 배수 잘되게도 해주고 그 다음에 비닐 위에 흙을 이렇게 덮어주게 되면 날씨가 이제 지금 한낮 기온이 26도 7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지금 어, 오전인데도 햇볕에 있으면 사람도 뜨겁거든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흙을 덮어주게 되면 비닐한 온도를 낮춰주게 됩니다 햇볕이 안 들어가고 흙으로 덮어주는 순간 비닐한 온도를 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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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구멍이 막히죠, 그죠? 어, 그러네. 예, 네, 그러면서 풀도 안 올라오게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낮에 햇빛이 뜨거울 때, 음. 어, 비닐, 비닐만 있게 되면은 그 안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비닐 하우스 안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지금 북을 줘서 흙을 덮어주게 되면은 그 비닐한 온도가 선선에 그늘에 있는 거겠죠? 음. 네, 한낮에 햇볕에 그냥 있는 거랑, 네. 어, 우리가 나무 그늘 밑에 있는 거랑은 차이가 훨씬 다르겠죠? 많이 다르지 많이. 네. 이제 뿌리가 계속 일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어... 지금 보시면 비닐 안에 뿌리들이 보이죠? 이야 여기까지 뿌리. 양파의 뿌리가. 여기까지 나왔네. 네, 조금 있으면 이제 양파가 더 성장하게 되면 은이 뿌리들이 여기 넓고랑 안으로 바깥쪽까지 나오게 됩니다. 아 지금은 아직 안 나왔죠 지금은? 네네. 그죠? 안에 있죠? 네네. 근데 양파가 더 성장하고 키가 크면서 이 뿌리들이 여기까지 나옵니다. 응. 음. 그때 관리기질을 하게 되면 아이고 뿌리가 끊어지겠죠? 그게 해야지. 잘리겠죠 그죠? 네네. 지금 상태 이 타이밍에 관리기질을 해주시고 나면은 음. 이제 뿌리들이 나와서 고랑까지 음. 나온 다음에 이렇게 양분 흡수도 하고 다 물도 먹고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야. 너무, 그러니까 너무, 너무 늦게 꽃... 되면 양파가 너무 많이 성장하게 되면 네. 이 뿌리가 바깥으로 나와서 잘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네. 이야 뿌리가 대단합니다. 지금. 어, 오늘이 3월 31일. 네. 몇개 해야 되는군요? 이제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 지금쯤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 양파가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면 일을 못 합니까? 어, 떤 작물들, 마늘이든 양파든 한낮 기온이 27도, 8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어... 우리가 봄에 일을, 마, 농부들이 봄에 일을 많이 할수 있겠어요? 한낮, 한낮에 이렇게 여름에, 7월, 8월 달에 일을 많이 할수 있겠어요? 봄! <웃음> 날씨가 선선해야지 잘 자랍니다. 아 네. 그렇구나. 날씨가 뜨거워지면 성장하기가 힘들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봄 같은 날씨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비닐하늘.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가요? 농민들은 이제 그 날씨 뜨거워지고 하면은 이렇게 풀도 잡고 날씨가 더워지기 전에 북을 네. 줘가지고 요렇게 지금 고랑의 깊이도 네. 높, 높게 만들고 네. 안에 흙을 덮어가지고 기운을 선선하게 만들고, 네. 풀도 안 나게 하고, 이거 완전 일석삼조네, 삼조. <웃음> 야, 이런 거는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이런 거는. 많이들,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농가들이. 네, 저는 지금 경북 구미에 양파모종터 나와 있습니다. 일반 양파모종터와는 다르게 비닐이 씌어져 있는데요. 과연 왜 비닐이 씌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양파농사를 더잘 지을 수 있는지, 오늘, 슈퍼농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양파 그 실을 풀 양파 모종터입니다. 여기 빈이 다 보이죠? 밭에 막 이렇게 보시면 이런 풀들이 지금 나기 시작하죠. 그냥 망을 지어 놓으면, 아, 그래. 그 여기 위에다가, 어, 이렇게, 그 풀, 그, 양파 모종을 부어버리면, 양파 모종 반, 풀 반, 이렇게 되어버리겠죠. 근데 지금 여기다가, 어, 이제 씨를 파종하게 되면, 풀이 나지를 못합니다. 한낮 기온이 햇빛이 쨍쨍 내려쬐었을 때 비닐한 온도가 50도, 6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살균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풀이 났다가도 뜨거운 온도 때문에, 안에서 풀씨가 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죽습니다. 날씨가 너무, 그 안에 온도가 뜨겁기 때문에. 그러면 소독도 되고, 풀도, 불씨도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 내가 원하는 날짜에 비가 그 다음, 그치고, 그 다음날이라도 바로 파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규충도 안에 땅 속에 있는 뭐, 그, 땅 강아지부터 지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날씨가 안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비랑, 그 다음 여기가, 하기 전에 수단그라스, 수단그라스를 사람 키 정도 키워서 노타리를 쳐서 안에 이렇게 녹비 작물로 해 갖고 그 수단그라스도 지금 썰어 놓은 상태거든요. 수단그라스 소먹이도 되고 그다음 녹비 작물도 할수 있는데 어, 양파라든지 마늘을 심을 때 이제 별을 못 심고 그냥 밭을 놀릴 그런 밭에는 이렇게 수당글라스를 심어서 이렇게 다시 노타리를 쳐서 땅속에다가 거름으로 녹비작물로 다시 넣어줍니다 땅속 미생물도 좋아지고 이제 섬유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퇴비 넣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수당글라스를 심어주면 은 땅속에 염을 또 빨아 올려가지고 땅을 또 기름지게 만들어줍니다 그 수단그라스도 지금 썰어 넣은 상태거든요. 넣고, 그 다음 비료랑 살균, 살충제를 넣어서 비닐을 지금 씌워놓은 지가 이제 한달 거진 다돼 갑니다. 여기다가 기계로 쫙 파종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톱밥이나 상토를 덮어주고 거기다가 발화되기 전까지 부직포를 한번 씌워줍니다. 그큰 비, 태풍이라든지 많은 비가 왔었을 때 씨가 그 빗물에 씻겨서 나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부직포를 덮어주고 그러면 그 바라도 온도가 잡혀지기 때문에 바라도 빨리 되고요비용 많이 들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건데 투자를 해야죠. <웃음> Here we go.